The Boys 1차 개연 No Air Practice is Kingdom 레전드는 뭐잖아 제목이 이제, 이번에 어, 이제 무대가 이번에는 무대가 제목이야. 완전 얼음 동산 느낌으로 꾸미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불이 있는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살짝 조금 바꿔서 다른 면으로 생각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뭐 터트린다고 했을 때 현재가 그때 약간 이런 음. 페어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마마를 기점으로 이 풍광이랑 그런 끝났을 때 이게 뭔가 역순으로 가 보고 싶다. 원래 이 비극적인 상황에 케발 더더 깊게 들어가 있고 있어 가지고 그건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파이 세네라 이라위 차로에 차우 1, 2, 3, 4, 5, 6, 7 오우, 좋다 되게 이게 느낌이 진짜 온다 흰자로 붙어 들어왔을 때나 제가 다 본인 줄 알았는데 재밌어요 이런. 약간 그거 같아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인데 아무튼 제가 또이방 보면서 백 덤블링을 처음이나맞아 처음으로 보여드리게됐는데 물론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블, 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최대한 멋있게 보이게끔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웬만하면 안 돼. <웃음> 맞아. 아, 맞아. 이것만 이것만 일단 처음 때려 일단. 네. 처음때리는거같은 때리고 아. 밀고 있다. 몸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너가 밀어버 그거 나도 모르겠어. 넌 내가 왜 먹어. 지금 어. 다리를 혼자 지탱하고 있네. 그건 형생각이야. <웃음> 다리가 무료한데, 몸무게 반응 유저하도어다 됐네. 난 진짜 무거운 나는 그힘을 모두 다... 다, 다. 얼굴 <웃음> 터졌는데? 그 멀리 멀리 멀리 할 때, 제가 감독님이면 네.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봐서 이거 찍는가 말이야. 네. 그러면 은 이때쯤에는 이미 그... 포로드 다리가 다 되어 있어야... 토로스. 빠, 세, 에 마,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하고 <웃음> 머리딱 걸려 형 그땐 잡아 네. 머리게딱 걸리면? 어. <웃음> 여태까지 어떤 퍼포먼스에서 보지 못했던 퍼포먼스가 될것 같은 게 어, 요새 막 VR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에 느껴서 1인칭 시점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현하려고 하는데 정말 잘 나오면 진짜 되게 몰입감 있고 제일 멋있게 나오고 어. <목소리가> oh. Excuse me sir 1, 2, 3, 4, 5, 6, 7, 8 제가. One two t 이거를. 짠. 자. o 라라 two t h r and 시간이 이번 1차 극연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정신없이 밤낮이 완전 바뀌어서못 자는 날은 진짜 30분 자고만 보겠어 <웃음> 많이 잤네 30분 나 한숨도 못 자는데 해매 끝나고 자고 있던데요? 맞아요 <웃음> 해내 받고 잤죠 이번 1차 경연은 저희가 제가 7회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할거다 했어요 하고도 지금 이틀, 이틀이나 남았어요 좋습니다 네 시간이 없잖아요 seven five six seven e 오오오오 제 몸무게를 버틸 만큼 압력으로 이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밑에를 이렇게 받쳐줄 붙여줄... 근데 한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거야? 아, 네. 진 미끄러져. 다칠 것같아 <웃음> 잠깐만 시작! 버텨! 해봐! 노래! 뭐! <웃음> 안 돼! 이 정도 딱버고면 되는데 <웃음>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타고 독타고, 독타고, 독타타고 독타고, 독타고, 독타 저희는 지금 킹덤 1차 경연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또한 스토리와 서사를 또 저희만의 스타일대로 해석을 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가 노예를 새롭게 편곡을 해서 어 그왕자의 게임의 스토리인 어 불가얼음에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불과 얼음은 하나가 될수 없잖아요. 그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부터 부터 끝까지 이제 네 네. Dada, dada, dada. a d a d a d 코코, 코코, 포도. 코코, 포도. 현지야. 오, 맞청이처리해어 아니야, 아니야. 저세배또 많았어요. 어리벨을 해야 지이 형이 휴대폰에 또들 개가 왔습니다. 휴대폰에 제가 몇번이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구평 엄마! 오빠, 게요 네. 명배요몇 번이나 제가 찾아줘야 되죠? 혹시 뭐요? 100원 더 있으신 분? 오하나사줘봐 진짜예요. 어, 100원 있다. 이제 음료 하나만. 딱 700원 그러니까 있어요. 내가 보내줄게. 몇 초가면 천 원이 되잖아. 나 보내줄게. <웃음> 나 너무 어마고피 형이 사준 코이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맞지?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 1차 경연 헤어 메이크업을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상을 입었고요 의상이 되게 예뻐요 뒤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머리에 지금 사실 깜짝이도 있는데 이거는 당일날 더 이렇게 해서 깜짝깜짝거리게 예쁘게 하실 예정이라고 어. 하셨습니다 의상이랑 헤어 메이크업 다 멋진 것 같아요 멋있어요 우리 에릭 씨 지금 머리 커트하고 계시네요? 네, 어. 네. 또 마지막에 에릭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또 하시잖아요. 네. 어, 뒤로 나시는데. 어, 제가 나는 건 아니고 이제 형들이 음. 99% 해주는 거고 저는 1%예요. 아, 왜 갑자기 겸손하시죠? 예, 네, 뭐 갑자기 저 원래 겸손해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옆모습 잘 나오게 찍고 있는데 이거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막내지에 뿐만 아니라 11명 모두 열심히 준비한 1차 노예요 예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거이 없어 비엉 들어온 기회 달아내도 가지고 눈이 안 내리는데 이게 마지막 눈일 듯 싶네요 먹물 먹물 <웃음> 어그 먹물 먹물 어. 약간 먹물을 만든 눈이 약간 잘 됐어 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스르르 풀려 초코팡인데 어, 위에 파도부 뿌려져 있네 맛있겠것 같습니다 예왕국이 형거 손을 진짜 빨리 하면 어때? 에스윗서 그렇게 꺼내야 돼? 네. 어 네. 아. 그렇게 해야 어. 돼날수 그러니까 있어 해. 해. 어. 그러니까 Oh, 진짜 이게 Baby 좀 추하더라도 형이 이 그림이 나와버리니까 가만히 있다가 <웃음> 어쨌든 내려오는 그림 어디 있 진짜 진지해이거 이거 <웃음> 딱 돌려보세요 네. 나이거 아무렇게나 <웃음> 돌려보세요 하나 둘셋 어. 그쳤죠? 야, 만약에 오, 우와 우와 맛있었어 우와. 우와. <웃음> 거대 초코빵이다 <웃음> 어디 봐서 초코빵이야? 아니 그거 초코네. 같아 그거 그 슈크림빵.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난피난피난피날수 있어 언제 던져? 어? 어. 네, 아니 던져? 그냥 카메라 보고. 아 아무 언제 아무렇게나 돌려보세요. 그냥. 아니 그냥 봐봐 손좀 봐봐. 어. 날수 있어. 이거는 음. 네가 여기 손이 이렇게 보여 먼저. 그러면 이게 어지 카든 말이야. 이러고. 여기서 올리는 게 자연스럽다니까? 그럼 내가 카메라를 찍게 이게 이 던지는 게 나와서 이걸 손을 빨리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딱 잡는 게제 기억은 이것도 이상해. 아니면 이거를 진짜 빨리 해서 손을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괜찮은데, 이렇게 하 괜찮은데? 너무 멀다. 점점 멀어지는데? 야, 이렇게 나는 거리 조절할 수 있어. 난 이쪽 여기서 이쪽도한 번에 할수 있어. 근데 여기 케빈 형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상인 형이 여기 이렇게 돌잖아. 그거 현장에서 조금 거리 조절하자. 응, 네. 동선만 일단 채팅해. 아스선야? 아 저기 턱걸이하고 있어 진짜. 진짜? 어떤지 많이 소리네 아예 oh, 쉽네 yes. 아 아파 어떡해 <웃음> 어한번 <어디 갔다>. 어. <웃음> 잡아 봐. 누가 어소리를 내는한 <웃음> 누가 어소리를 해야 <웃음> 야 어떻게 <어디> 우스코드가 <웃음> <이> <다 웃음> 밖에안 봐. <웃음> 일부안 놓고 있잖아. 창고 있잖아. <웃음> 이거 9 8 5머 진기 <웃음> 아니야 근데 이게 뭐가 어려워? 야, 더 위에 갈수록 오, 오, 시간이 더 많아 어, <웃음> 와, 뭐가,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만 알아봐 촬 이기만 있아 이건.. <웃음> 근데 이런.. 이건 버틸 만하잖아. 됐어?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네? 처음 하 안 뜨거운데? 안 뜨거? 어. 더비 척, 아, 더비 턱. 밀어줘.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아침에 늦었어요. 오늘 저희 친구 집을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집을 소개합니다. 빠라바밤 빠라밤 어? 들어가게나좀 <웃음> 들어가자. 안에는 되게 넓어요. 이거 나무 들어가 봐. 공간이 커. <웃음> 제가 친구한테 제 집을 물려줬어요. 그치? 이거 엄마마소도 익었어? 나 혼자 산다. 처음 <웃음> 해 주세요. 나 혼자 산다 연락 주세요. 제 집은 여기로 옮겼습니 <웃음> 야, 전세야? 매매 팔고 전세 쌌네. 원래 저희 소라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집을 패널로 바꿔줘야 돼. 저는 성장해갖고 저기. 원래 저 친구는 저기 조그만 데 있었다가 이렇게 물려졌습니다 집은. 여기 좋은 친구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거짓이 없어 이런 적 없기에 단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만내 하루의 끝에 네 미소를 느끼게 I just wanna love you baby 너 찾을 필요는 없지 너툼이 느껴질 때 신의 꿈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래 머빌 드비추일 모두 날 떠난다 해도 내 편이라고 해줘 다른 거 비록 없어 All I want is you It's true 1 경연이 어, 바로 내일로 됐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공감해주시고 느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잘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킹덤 1차 경연 연습을 이제 끝냈습니다. 어, 이제 리허설이랑 본방송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수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되게 떨리는데 모이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 이제 마지막 내일만 하면 1차 경연이 끝납니다. 3차 경연을 이렇게 잘 준비할 만큼 실수 없이, 후회 없이 그런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그러면 1차 경연 무대로 확인하세요. 1차 경연식으로 가시죠. 네, 드디어 이제 총 연습, 마지막 연습이 끝나는데요. 아, 어, 이제, 이제 내일이면은 경연인데 아마 내일 이 시간쯤에 이제 무대를 쓸 텐데 제발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잘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비분들 응원해줘요. 알았죠?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노엘 1차 경연 연습. 이 끝났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함께 고생해주신 많은 댄서분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 무엇보다 더비 너무 고맙습니다. 형 그거 불 만지잖아요. 맞아요. 로트킹 그러니까 리빌 그 때부터 형이 불을 만졌는데 전 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려 돼있나요? 딱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CG! 하나 둘 셋! 그런 거 없어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드디어 마지막 연습이 끝났고 내일 새벽부터 아니죠 이제 마지막 연습 안 끝났죠 뭐야? 버스도 연습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댄서분들이랑 네. 세트 라이도다 네. 그리고 총 연습으로 아, 끝났는데 네. 라이브 연습은 남았지만 네. 네, 그래도 네.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계속 풀런트를 해봐서 덜 어, 이렇게 걱정대로 네.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 열심히 지금 무대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착하 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 저희.. 저희가 잘 표현해서 스토리를 잘캡치해서더 좋은 퍼포먼스가 더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무대에서 봐요. 빠이빠이. 자대마십세요 박윤이가 만든 케이크, 컷팅 케이크. 안 내려고 해? 커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 <웃음> 어 근데 춥농 많이 먹었다. 네?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숨하가고 숨어가지고 숨어가가가득한가지어가어가어가어가지지고 숨어가지고 숨어가어가지어고숨어가어가지고어가어가어고가지고가고어가지어가지고어지어지 형님 차이가 맞는 거안 먹어요. 소스는 뭐야? 맛있는데 내 거는 아니네? 아 너도 네거 맞나? 케미 있는 케미인 거 같네. 형완어맛 어때요 여러분? 맛있어요. <놀람> <놀람> <놀람> 야팀 <템> 맛있어. 다 그죠? <놀람> <놀람>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놀람> 맛있다 어디서 사온 <사는> 거야? <놀람> 투썸. <투스턴. 놀람> <놀람> <놀람> 근데 저는 학년이 거에 한 표. 제가 한번 그런 냉정하게 진짜 평가를 해볼게요. 오케이. 레드부터 시작할 수있어 그저 진짜 맛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더 월요일 케이크 먹방 네. 이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뭐하세요? 줌인 하고 있었어요 네? 줌인 정말 산대 어떤가요?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제이코를 볼줄 아네요 역시 제이코를 사람볼줄 알아요 저희 부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손연기 같이 해주시면 퀄리티가 좋은 무대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옮기는 게 있는데, 사실 카메라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턱인 거예요. 턱을 이렇게 옮겨주고 선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생각하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화이팅! 새벽 5시인데 아시데 저희가 여기 한 새벽 2시에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벽 시 어쨌든 간 저희가 더비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무대를 오, 위해서 오, 열심히 오, 하고 있으니까 무대가 나오면 예쁘면 게봐줬으 좋겠어요 <웃음> 여러분 그거잖아 우리 이번 무대가 1인칭! 그래요 인칭 시점이니까 리 r 그러니까 더비가 보면서 그 음. 손이 더비의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뭔가 더 몰입이 네. 그 생겨하맞아더그감정에 집중할 수있어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아, 네. 그 정도? 아메이징! 네. 네. 치킨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여름에서 까먹어버다운마크는 네, 그러면 이제 포스터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웃음> 어. 우선은 1차를 끝냈습니다. 와! Yeah. 끝했습니다하셨습니다 yeah. 저희가 이번에 3위를 받았지만 열심히 어, 예. 준비할 테니까요. 네, 여분들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이번 1차에는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맞아. 더 좋아하실 맞아. 거라고 네. 생각이 오케이. 들어요. 네.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네. 색다르게 지금처럼 네. 느낌, 느낌 있게. 저기만 좋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무대 네, 저희가 더 많이 2차 때도 선물이도록할 테니까 저희분들 저희와 함께 같이 쭉쭉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2차0년 뵐까요? 예! <웃음> 안녕! 2 0 2차년대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차님겠습니다 마무리! 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